I'm <laughs> sorry. 소금을 넘기고 싶을 때가 있다. 밥 먹을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수술에게 다그치며 붉은 소금 한 숟갈 입 속에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다. 쓴맛 좀 다양하고 내가 나를 손보지 않으면 누가 손보냐고 찌그러진 빈 그릇같이 시퍼렇게 목숨가있는달을물려다보며 내가 나를 질책하는 소리 내 속으로 저렁저렁 울린다 이승이 가혹한 밤 소금을 뿌역뿌역 넘길지라도 그러나 아비는 울면 안된다 가끔 먼 산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뒷모습은 사막의 낙타처럼 씁쓸해 보였지만 저는 아버지가 싫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미웠습니다. 아버지가 밉다 소리내어 말한 적은 없다. 그로만 한세상 마음두셨으니 무슨 정이 남았을까 싶어 언제 돌아가셔도 눈물 흘리지 않겠다고 속마음 가지고 살았는데 밥은 먹었니? 밥은 먹었니? 밤늦게 돌아온 내게 툭 건네신 한마디 신발도 채 걷지 못하고 왈칵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다 참 고약하기도 하시지 죽기 전에 보고 싶으셨나 움켜잡은 딸년의 눈물 밥은 꼭 먹고 다녀라 싫었습니다. 아버지 몸에서 나는 땀 냄새가 정말 싫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온다는 것을 그 소구름이 아버지 등의 땀인 것을 땀냄새가 소구름인 것을 땀냄새가 소구름인 것을 아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천화가 많이 오지? 여보세요? 어어 어, 그래 누구? 기라이 아우 반갑다 야 오랜만이네 웬일이야? 어머 뭐라고? 병식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어머, 어머 세상에 통일이 되면 고향땅 한번 밟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렇게 통일 통일 통일 소원 통원 그렇게 하시더니 돌아가셨구나 뭐? 눈도 감지 못하고 돌아가셨다고? 어머 왜 안그러겠어 아이고 고향 땅 고향 땅 쉬면서 그렇게 소원소원하시네 그래 장례식장이 어디라고? 어어 그래 그래 알지 어 그래 알았어 금방 갈게 다녀왔습니다. 환갑을 지난 그가 악리 높은 그의 아버지를 안고 오줌을 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생의 여러 용기 난 동작들이 노구를 떠났으므로 하지만 정신은 아직 초롱 같았으므로 노인께서 참 앙담해하실까봐 아버지 쉬. 쉬 어이쿠 어이쿠, 어이쿠. 시원하시겄다 놈하늘어리광풀리듯 그렇게 오줌을 띄었다고 합니다. 온몸, 온몸으로 사무쳐 들어가듯 아, 몸 감파들이듯 그렇게 그가 아버지를 안고 있을 때 누이는 또 얼마나 더 작게, 더 가볍게 몸 훔치려 애썼을까요? 툭툭 툭, 끊기는 오줌발 그러나 그 길고 긴뜻일끊 아들은 자꾸 안타까이 땅에 군들어 매려했을 것이고 아버지는 이제 힘겹게 마저 풀고 있었겠지요 아버지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힘들지 않는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아프지 않는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돈이 없어도 돈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돈이 많은 줄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되어보니 보라만 느티나무처럼 든든하고 크게만 보였던 아버지. 그 아버지도 아플 때가 있다는 것을 슬플 때가 있다는 것을 돈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장이니까 가족들이 힘들어할까봐 가족들이 실망할까봐 힘들어도 아파도 돈 없어도 말을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웃음> 아버지! <웃음> 아버지, 곰똥산에 <봉통사네. 웃음> 아버지, 곰똥산에 꽃이 피었습니 오늘은 아버지 생신 날 고향 하늘을 향하여 눈을 뜨면 뜰수록 섬의 자락이 흠뻑 젖고막니 언제나 기침을 주시고 말수와 정으셨던 아버지 어쩌다가 잔칫집 다녀오시던 날이 옥청 높여 즐겨 부르시던 미량아리랑 노랫가락이 아버지보다 앞서 집 안으로 들려왔습니다. 이런 날 아버지의 노래를 불러봅니다. 날좀 보소 날좀 보소 동기 섯달 못본 듯이 날좀 보소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보내주소. 음 야인 몸으로 병시에 누워. 눈을 깜빡이며 자식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이승을 떠나시니다 밤하늘의 별빛은 유난히도 반짝였습니다 어쩌다가 꿈속에서 아버지의 환한 미소를 마주하는 날이면 오래도록 허공을 바라보기만 이젠 날이 지날수록 아버지의 빈자리가 자꾸만 넓고 깊어만 갑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년 잘못될까 오직한 마음 몰래서 a you.